오케이, okay, 녹화 시작. 아이고, 뭐가 봐. 자. 친추에 안된다고 자, 어, GS님 어서오세요. 잠깐만요. 음. 친구에 안뜬다고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친구 뜨신 분자 오시면 되고요. 왜안뜨자자 누구 있지? 이게 신추창이 안뜰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저거 때문에 그래. 소셜 오류 때문에. 소셜 오류.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피이 맞으시지. 내가 이거 초대보내놓을게. 인바이트. 티모 왔구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아바타를 좀 바꿉시다. 아바타를 좀 약간 뭘로 바꿀 걸까? 음. 까 어, 오늘의 아바타. 아바타 처음에, 바, 처음에 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보긴 했는데. 지금께 제일 평범하게 하나 있다는. 음. 자, GP 초대 인바이트 눌렀거든요. 이제 ESC 누르면은 위에 뜰 거예요, 여기. 에 여기 위에 떠가지고, 그, 저,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이겠구나. 오케이, 다 오셨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셨고요. 음. 아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앞에 와 계십니다. 보이십니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우리 카라스, 라스라스 카라스가 있고요. 티모, 티모 있고요. 오늘 VR방송 하시자가 처음 하주신 우리도 뭘 여쭤 누구라 불러 어떻게 불러야죠 이름을 네 소울. 소울님의 소울님 아, 알겠어다소울림 계시고요 저기 이제 그 우리 아슬님 한복으로 이렇게 입고, 입고 오셨네요 좋습니다 이제 집에 지인이 오셨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약간 그 v r 치에서좀 놀면서 얘기하면서 놀다가 이제 덤바트 한번 탐방해 볼거예요 일단 바로 또 시작하면 또 그러니까 어,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그스트리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닉네임이 안 뜨네요. 일단 지금 켜놓기게요 혹시 보니까 왜안되지 스트리머 화면에는 닉네임이 안 뜬다. 카라스야. 어떻게, 좋...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그런 거 알았어. 자, 여러분들, 일단 죄송한데. 우리 앞으로 좀 잠깐 일렬로 저기 서주실래요? 한번 자, 일렬로 하면 섭시다 일렬로 자, 좌로 일렬로 하면 섭시다 좌, 아, 좌로 좌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명한명잘 보일 수 있게 좌로 좌로 일렬로 서주세요. 자, 자 가까이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에, 그래, 자, 우리 그 카라스 친구, 카라스 친구,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자,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 또 인터뷰 하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돈칭을 써주시네요. 또 네, 저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뭘 자, 안녕하세요. 한번 손, 한번 흔들어서, 손 한번... 흔들어, 손 한번. 안안 아, 그... 자, 여기 이분이요. 어, 그 계속 말하지만 자랑할게 너밖에 없다야. 그... 풀 트레킹이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유일하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풀 트레킹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야발 한번 들어봐발 발. 발. 에이. 에이. <웃음> 야 PT 에이. 야 PT 팔번 한번 PT 팔번 한번 해줘. PT, PT 8 번. 나 몰라? 알았어 알아어 그렇죠 그렇 내가 해줄 수 없다 지금. 어자 좋습니다 자네. 오늘 좀다가 같이 또 놀라고 들어오셨고 고인물 참고로 제가 몇 시간 하시죠? 고이야 지금? 어? 시간 53분. 5시간 ,300 고인물 대단한 고인물로 이렇게 알고 계신답니다, 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또 그래 그 팀원 님. 자, 야옹. 제대로 말씀을 하시죠. 또 불락당해 로러다 아. 어. 예, 또또 불락 당한다고요. 아니 불락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대로 통제 에안 따르시니까 제가 불락을 하는 겁니다. 나랑 불락은 새로운 결혼인가봐요. 자, 자 본인 소개. 자 본인 소개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어, 허본역에서 버스킹을 들어 하고 있는. 자, 고개 한번 겁니다. 숙여서 앞으로 아, 숙여주시면서 아, 인사해줘. 이발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저랑 같이 VR 아. 하시기 위해서 이 VR 채까지 또 설치하신 우리 또 아셀님, 지비님. 아, 아 네, 네자 본인 소개 한번해 주시오. 어, 어, <웃음> 그냥 로젠젠님 덕분에 VR 채 재밌게 하고 있고 로젠젠님방어도 아, 지비라고. 아, 지비. 아, 아, 알겠습니다. 자, 그로젠젠방송 어떻게 알게 되셨죠? 네. 아 마비노기 검색하다가 덴제님 소개를 했는데 역시 역시 으... 음 <웃음> 참된 스트리머라고 아 참된 <웃음> 시청자분이죠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경 전에 한 10분 전, 20분 전부터 처음으로 만나뵈신 우리 그 소울리 안녕하세요 소울림 마리오 아, 아, 아 지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리네요. 네 마이크 껐나 봐요. 어,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재방송을 아, 네.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어 그냥 어 심심해서 둘러보다. 아 심심해서 둘러보다가. <웃음> 네 심심해서 오전에 방송 네. 있어서 찾아오게 된다 네. 우연히 네 우연히 우연히 발견했는데 텐션이 너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텐션이 높아서 재밌을 것 같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부터 로젠젠 방송을 구독과 좋아해 요 네. 놓으시는데 이제 아 미리 <웃음> 오 미리 해놓았대 좋아 아주 좋은 그 시청자네요 좋아요 좋아요 짝짝. 자 아, 아주 짝짝짝 아 지금 맞다 여러분 참고로 진짜 아그 시청자분들 여러분 지금 참고로 이게 OVR 설정을 좀 제가 되게 이상해 가지고 아이 자꾸 이 마우스가 저기 안에 들어가 버려 이래서 되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자꾸 채팅이 좀 조작이 되게 힘드네 이게.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안 보이는데 나한테 보이거든. 가만히 있어 자 스케 그래프, 그래프 그랍, 네이블 그래프를 디세이블 해 버리자.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아니지. 제가 여러분 잠깐만 좀 세팅 잠깐만 할게요. 이게 이게 잠궈 버리든 잠금이 아니라 자꾸 이게 꺼져 버리니까 이런 이런 아래 아래. <웃음> 네왜 이게 친구가 돼 있는데 노란색으로 친구가 돼 있는데 노란색이 안 바뀐다고요? 어. 나 친구 추가했는데. 네. 아 어, 가끔, 가끔 아 가끔 그럴, 그럴 때 있어요.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초록색으로 네, 한번더 누른다고 한다. 네, 네. 자 채팅방에 맞아요. 혹시 죄송한데 그 누가 채팅 한번 쳐줘야 지금 저 아프리카 도움이 잘 나오나 확인 좀 하게요. 그래 이거를. 먀옹이 아니라 얘기를 좀 해줄래? 얘기를 채팅이 한번 쳐줄래요? 며옹 <웃음> 쳤구나. 왜안 나오지? 미야옹. 채팅이 안 나와. 오브이알랍 정말 번거롭게 하는. 내가 내가 친다. 답답해서. 자, 아니 이게 이제 안 나오네요. 왜안왜안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채팅 한번 준비, 다시 으... 왜안 나와? 어, 오케이, 다시 켜자 그래, 디세이블 했고 나머지, 이네블 해보자, 오케이 채팅이 안 나온다 와이. 껐다! 아프리카도 오면 채, 껐다 한번 켤게요, 잠깐만 다시 아 도움 처리 하이 어서오시고 지금 보자 다시 해볼까요어 나온다 이제 나오는거 같아 오늘은 VR로 노는거고요네 보이자 진짜 보기 힘드네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럴때 누가 말좀 하고 있어봐. 이럴때 누가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자.. 여자는 저밖에 없다요 누구.. 누구의 개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저희 집 갠데요? 개가 아니고 고양이 같은데 에? 고양이였다고? 저희 집 강아지 무시합니까? 개 아니고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야 개야 확실하게 해둘 중에 하나. 진짜 제목제 목소리는 고양이고요 옆에는 개가 있어요. 그럼 개 고양이네 개, 개 고양이. 고양이라고 아. 하는 네자 지금 둘다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오케이 okay. 아, 일단 보이고 아이 도움 도움 이상해 이거 진짜 이왜 이래 이거 이 진짜 술등술 먹는 거 진짜. 시고 어떻야 하지? 현재님 팔이 뒤로 다. 아 걱정 마, 놀래지 마세요. 됐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음, 채팅 좀 제발 켜져라 오브이알 드롭 내가 아주 다시, 다시 따로 해봐야겠다. 힘든 네이 또. 참. 오프닝을 찍으면서 이제 한번 해 볼까요? 보자 나온다. 오케이 나온다 됐어. 더 이상 여기서 건들지 말자. 자 제가 채팅을 좀 약간 못볼수 있지만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 자. 이제 가자. 자 한번 뭐그 오프닝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보자. 이 어디 가서 찍을까? 이 앞에 찍을까? 음. 자 여러분들 제가 오프닝 할때 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싹 카메라 돌리면은 에, 우레와 같은 환호 아시죠? 우레와 같은 환호 아시죠? 아시죠? 한 명당 열명 정도의 힘으로 우레와 같은 환호, 아시죠? 저는, 저는, 저는 지금 아, 그런 거안 돼요. 미안해요. 어? 더, 엄크. 아, 엄크? 어? 엄크? <웃음> 엄크? 엄크? <웃음> 알았어, 알았어. 엄크. 한명 분만 해요, 한 명분. 오케이, 한명 분만 해요, 그러면. 1명... 옆크는 뭔데? 옆크. 옆, 옆, 옆집 이, 크리, 크리티컬. 옆집 크리티컬. <웃음> 2인분만 해요, 2인분만. 자, 일단... 아무렇게. 다들 말이 많아 이거 이거 어? 든 야, 개개더러 지금 짓지 말라 그래. 개더러 지금. 야, 개더라. 지금 짓지 말라 그래. 자, 일단 준비합시다. 자, 스트링 카메라고요. 자. 자. 좋아요. 오케이. 자, 해 볼까요? 자. 자, 오케이. 살짝만 하고 자, 해 볼까? 어. 어. 어. 어. 자. 자귀좀 아, 해보고 야개 짖는 소리 안 나요 아 잠깐만 자자자 자. 음. 자, 유튜브 합니다 자 오프닝 찍습니다 오프닝 찍어요 이제 자. <웃음> 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안녕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로젠제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은 바로 그렇죠 VR채에 와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재밌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제 채널, 유, 유튜브에서 유독 마비노기만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정말 잘 알겠습니다 어쩐지 대바데랑 코롤비티, 다른 것들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 다른 건 보기 싫다 할 정도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안 보고 못배일 겁니다 바로 마비노기 VR 체세 있는 마비노기 아바타 월드를 가서 덤바튼을 탐방해볼 예정입니다 자네아자 네. 아, 좋습니다 아, 자 캐릭터에 걸맞은 목소리 해주시죠 아 이것도 지금 멋있잖아 자 좋습니다 자어 저는 이제 오늘 혼자서 하면서 아이고 홈이 자기 주승해보기 동해시하자 동해시하자 안좋아요 아 아이, 고동철이니 만원, 고맙습니다. 아이, 고 감사합니다! 우 여러분 뭐해? 빨리 지금 리액션해 빨리! 빨리! 점프해 점프! 점프해 점프! 빨 t j u 점프 jump, j 뛰어 뛰어 u m p jump, jump, j u 좋아 j u 스 p jump, jump, jump, jump, 니 u m p jump, jump, jump, jump, j u m 감사, 감사.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덤바튼, 마비닝던바튼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그 전에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서 오늘 저와 함께 던바튼 탐방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자. 신정아 씨. 자, 좋아요. 아, 아주 정말 좋군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자, 방금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편집이니까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한번 누군지랑 로젠즈 방송 어떻게 보게 된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외번 왼쪽부터. 자, 우리 그 소울링. 한 20분 전에 처음 보게 된 우리 시청자분. 자, 아, 본인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예. 어.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20분 전에 처음 뵙게 된 소울이라고 합니다 네. <웃음> 20분 전에 처음 뵙게 된 소울님이시고요 어, 반갑습니다 아, 자 다음 자우리 그저 누구야 저아셀님네 안녕하세요 그바비노기 게임을 좋아해서 제 유튜브 찾아보다가 로젠제님의 팬이 된 아 어, 성공한 덕후. 아, 아 성공한 거아 반갑습니다 <웃음> 역시 또아 좋아요. 자 다음 팀원님. <웃음> 블락? 블락? 그렇지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예예예예아겠습니다어 <웃음> <웃음> 마이 오전진님 방송문지는 최근에 좀 다시 보게 돼서 한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 되고요화분역에서 버스인 줄고 있고. 뭐 다른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아 하는 좋습니다 게임. 오케이 자 마지막 우리 카라스 네, 안녕하세요 자, 손을 흔들어줘 넌, 넌 유일하게 지금 너만 나만 알고 어. V 에 너밖에 없지 지금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어젠젠 이야기의 친인 카라스라고 합니다 뭐브 V S 에서 갑자기요 어, 갑자기 어, 뭐 VHS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부담스럽네요. 아 그렇죠. 진짜 <웃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이 친구는 그 오랜 지인인데 되게 VR층에서 길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만났습니다. 아, 위협을 당하셨다면.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웃음>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탐사대원 네 명과 로젠젠과 함께 이제 한번 브이아이 던바튼으로 왔다가 거거할 예정입니다. 자, 던바튼 이제 포탈 열어 볼까요? 자, 포탈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던바튼 포탈을 열어 보면서 힘차게 어, 가도록 합시다. 자, 벌써 던바튼. 던바튼 알지? 던던데른던데 오케이 던데른 던데를 아, 일단 저 이거 카메라 아바타 카메라 끄고 자, 이제 이러면 제 시야가 보이죠? 뭐 좋아요. 자, 던바튼 어,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 아주, 그, 제가 열면은 포탈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맞죠? 그냥 그 솔직히 마비노기라면 쳐도 나오거든요. 마, 비, 노, 이 정도만 쳐나오 자, 던바튼 여기, 어? 이던바튼이 아닐텐데. 아, 맞구나. 자, 그래서 열고. 자, 여러분들. 자, 열었고요. 자, 여러분들. 자 다음 버튼으로 가요. 준비 되셨습니까? 아, 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점프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준비 되셨습니까? 이맵 점프 안 돼요. 점프 하잖아, 점프 이봐봐, 점프 하잖아. 응? 저런 노력을 보이란 말이야. 저런 노력을. 자.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포탈 끝치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터 다시, 다시, 치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터치 입수 입장 자다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요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쁘! 이 자, 좋습니다. 자, 이제 v r 여기 왔고요. 아 와, 좀 바뀌었네요. 어, 이거 오케스트라 버전 나오잖아? 원래 이게, 이게 없었거든요, 오케스트라 버전이. 업데이트를 하셨나 보네. 자, 어. 보시면 여기가 VR입니다. 어, VR. 진짜 대박. VR, VR. VR이라서 앞에 어. 크리스텔 성당이 이렇게 있죠. 밀리 시안이 있다면 정말 이런 어,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비 덤바튼. 밀리오피님이 만드셨고요. 트위터랑. 어, 트위터 트위치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h y o 서버 u b e 역시 역시 u b 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 o 도있 u b e YouTube, YouTube, YouTube, y o u 여기 b e y o u 여기 b 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 o 자, 오늘 없고요 화면 잘 보이시죠? 보자. 렇습니다 자, 呃, 어, v l e d L이 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아, 들어갈 수 없네요. 성당은 못들어가고요 어, 생각보다 실제로 아담아, 어, 이렇게 세심한, 아마 이게 누굴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아트심이뭐 그런 거 표현한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세심한 창문들도 이렇게 고 와, 밀리에시아는 1인칭 시야를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덤바트 골목 가봅시다. 자 세크로시 더서 주고요. 자, 자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장. 자, 저도 일어서 할게요. 일어서. 아야, 여면. 삼만 오천. 아이고. 여폰, 여폰, 여폰. 여면. 가자, 가 여폰, 여폰, 자, 자폰 <웃음> 빠졌어요. 잠깐만. 뚜뚜, 띵 좋아, 됐다. 자, 보자. 자, 보시면은, 여기에 덤바타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와. 자, 아 보시, 저쪽그 여신상, 저쪽에 T였나요? 그피 c 방 프리미엄 혜택. 보안 인장, 팔고 인 T랑, 저쪽에 그, 그용 전령. 자, 전데 글리니스 아줌마 저기에서 있고요 글리니스 아줌마 저기 있고, 여기 앞에 블론이도 있죠. 어, 자, 다음. 어 이쪽에 발 터져 있는 자파전까지 자파전 못뭐 팔고 나 볼까요? 뭔가를 팔고 있어. 오3 5 뭐. 유물조각. 유물조각이 이거. 경험치 파는 거야, 이거. 야, 이런 유물조금. 느낌 신기하네요. 자, 평소에, 야, 너 주사위 또 어디서 왔냐? 어디? 야 주사위도 주사위 돼 있네. 와, 꼴짜 꼴짜. 주사위가 한자인데. 아, 자 평소에 <웃음> 발터가 딱 여기 서가지고 아 밀레시안들이 렇게 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말 에게 정말 보면은 할짓 없구나 밀레시안들 생각할 것 같아요, 막 이거 보세요. 마을에 정말 아무것도 할것 없이 주사위 놀고 있잖아요. 정말 순진한 정적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는 덤바트 아 시몬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시몬의 의류자 의류자 어 저는 여기 이런거인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오, 의류 표시가 있는지 몰랐어요 쇼윈도뭐 파는거 있니 골드만 있네요 쇼윈도우 뭐 없구요 디테일하게 아 우리 그 아셀림 처럼 이렇게 그 본인들 소감 얘기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 여기 아 여기 이 던버튼은 일진들 자리. 던버튼 일진들과 던버튼 석상들 자리 보이시죠? 정말 그 고인물 자리, 고인물 자리. 구경 났어, 저리가. 님들 날개도 없는 것들이 진짜 어. 자 던버튼 고인물. 여기 여기 저기. 길터레. 와, 길터레 <웃음> 어이가 없다. 길터레요. 세상에. 자 길터 자리 날 없진 날개 어 날개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지. 아 진정한 마비노기 고인물이다. 그래 잘했어. 아, 아 진짜 진짜 마비노기 와 진짜 어 날개다. 와 진짜 마비노기 일진이다. 이거 와. 날개까지 있고 딱 좋아요. 공기 그 석상 옆에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생활 재능 마스터 요즘에 있고. 음날 없진. 그래서 여기 아, 티모 진. 같은 거 약간 부캐죠. 부캐 부케 느낌. 이로봇슨 부캐. 전밭은 은행 옆에 있는 부케. 날개새가 밀레 시장 같아, 그죠? 부케고요. 못 들어가요 여기. 못 들어가고요. 오, 저그저그 그, 그 은행 저거 또 있네요. 문양도 신기하네요. 골드. 날개새가 밀레 시장 같다. 자 여기 앞에서 이제 여러분 장터. 보시 장터들 이렇게 뭐 물건들 사고팔고 하는 그런 곳이죠. 급처 이런 것도 하고요. 이쪽이 오면은 아 유니콘 석상까지 야 여기가 이날 그인챈트 하던 그 장소인데 이날 인첸트 하고 지금 뭐 이제 거의 석상으로만 세운 곳인데 아연주에도 이날 많이 했던 곳이 여기서 많이 했던 곳이 자 유니콘 석상 어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 유니콘 좀 많이 살쪘다 좀이좀 좀. 이건 좀 많이 이건 좀 많이 살 아니 이거는 좀 이거는 <웃음> 좀 많이 살찐 이거 살짝 배 나왔지 이거 살찐 거 같은데 이거는 야 VR로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음. 올수 있네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나도 나도 올라가래 나도 나도 아아 아, 석상에 올라갈 수 있네 와 유니콘 동상 석상도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오 뿔도 텍스처 디테일 살찐 유니콘 와... 이거보세요 우물? 우물? 어 우물도 있네 자저쪽보시면은 원래 우물 여기 있었나? 원래? 마비노 여기도? 우, 자, 그 아, 자. 마비노 우물도 여기 있네 어. 여기 열심히 어, 따! 따! 따! 아. 돌리니거 돌리기 돌리기 음. 동상이 막 올라가 내가 고 문해져 파괴된다고요 자 이게 물 뜨다가 맨날 실패하는 밀레시야 맨날 물 뜨다가 물 이렇게 물 이렇게 쪼르륵. 쪼르륵. 물을 뜨는 데 실패. 꼬지. 쪼르륵. 소리 때문물 뜨는 데 실패하는 거야. 꼬지. 굳 아, 어, 성공했어. 띠링 링 아, 물 뜨는 거 성공했어. 야, 너 여기 우물 안에 들어갈수 있냐? 들어가자, 여기. 안 들어가지는구나. 아. 들어가지 않네요 어. 띵띵 그 뒤에 종탑 덤버튼 종탑이 원래 여기 아닌데 그죠 위치 달라져 원래 여기입니다 원래 종탑이 여기 있는데 옮겨졌나 아니 있지 않아요 있지 아 그지 종탑 여기도 있긴 해 여기도 있던 거 같은데 아예 헷갈린다 이건 좀 여기 있었나 지금도 여전히 종탑 하나 있잖아 지금도 안녕하세요 당연히 상하 여기 원래 종탑 여기 하나 있지 않나? 그죠? 있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에. 아, 여기, 여기 종탑 있을 때 원래 여기 있을텐데 여기. 어, 자, 그리고 옛날에? 아, 지금 옮겨졌나? 어, 왔다. 여기. 자, 이쪽에 개조 모루가 있어야 돼요, 원래. 개조 모루가 여기 있어서 많은 유저들을 눈물짓게 했던 그 개조 모루가 오래전에 여기 없네요, 지금 없네요. 잠깐. <웃음> 저도 아, 하나 저도 아, 하나, 하나 날렸죠. 자 쭉쭉 클럽에는 아. 와 이런 빨래들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네요. 어, 빨래들. 덤마트에는 아, 아. NPC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주민들도 있죠. 무인검 작다. 떡떡떡떡떡떡 계세요. 떡떡 떡. 와 쾅쾅쾅 난쟁이만 사나기. 그리고 계조 모는 엄청나게 부셔버렸습니다. 돈도 뺏어 갔어요. 자 여기 힐러집. 아, 힐러 집. 힐러 문양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못 들어가고요. 힐러 문양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아둬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무기점. 어와 이거는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거 신기하다. 와 너클도 지금 이것도 생긴 건가? 화살에다가 칼들에다가 어, 방패. 이 방패는 파는 거안 파는 거 없죠. 칼들 어, 이렇게 고 네이스 수리하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다음 학교 쪽한번 가요. 학교는 제가 알기로 안쪽에 들어갈 수 있던 걸 기억하거든요. 자, 학교도 이렇게 있고 학교 많이 앞에 서 있죠. 여기 원래 그 아라벤이랑 딱 있고요. 학교는 들어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렇죠. 와, 도서관. 와, 스크린샷 찍기 좋은 거. 자, 여러분 내로오세요 우리 스크린샷 한번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식으로 스크린샷을 이런식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요 어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스크린샷 짜잔 야썸네일썸네일가다 모여 다 뭉쳐 가, 가까이 와 가까이 와다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와 가까이 저한테 가까이 와, 저한테 짜잔, 아니야 저 아니요. 이쪽으로, 이쪽, 제 왼쪽으로. 이 좀만 더, 이 좀만 더, 좀만 더.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어? 어, 붙어. 어, 붙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네.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그 붙어. <웃음> 붙어. 그렇지, 자, 신한 척. 짜잔, 어. 짜잔. 썸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뒤에 가렸다고? 아, 뒤에는 괜찮아요. <웃음> 키가 너무 <웃음> 작잖아. <웃음>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 치고도 봤습 너무 작짜너 아니. 아니 앞에 계세요. 보시면은 야, 여기 셀카봉으로 왔다. 아, 보시는 분들. 어, 말 말이다와. 유니콘. 유니콘 뒤쪽을본 적이 없는데 뒤쪽이 이렇게 생겼네요. 실제 아마 텍스처 모델을 아, 가져온 거 같은데. 여기 원래 이런 그림도 있나? 어, 도서관들도 이렇게 있고요. 브이로그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약간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지금 지금 VR 끼고 방송 VR 끼고 이렇게 덤밭은 그 마빈이 돌아다니니까 약간 VR 브이로그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학교에 나무가 있었죠? 아니 저 카라스 뭐야 너 있어. 어떻게 왔어? 뭐야 <웃음> 뭐야 어떻게 올라 어떻게 어 캐노 어 캐노 어 캐노 아 뛰었다고? 아저어 캐노 이렇게... okay, no. 와! 묘기 부리네요. 오! 라어 죽었어. 어떻게? <웃음> 죽었어. 죽었어. 야, 기다려 봐. 내가 살려 줄게. 기다려 봐. 살려. 살려야 한다. 어딨어? 있어 봐. 나 살려야 돼. 점프, 점프, 점프. 야, 살려. 점프. 살려 봐. 이겨 봐. 죽어. 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찰싹 찰싹, 찰싹 찰싹 찰싹 찰싹. 찰싹 찰싹 일어나. 자. 아, 일어났다. 아! Oh 일어났다. 일어났다. 내가 널 살렸어, 친구야. 어? 찰싹 찰싹. 어이없는 표정이네요, 또. Wow. 살린 사람을 <웃음> 저렇게 <웃음> 볼 수가 있지, 어떻게? 응? 살려준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 또. 좋습니다. 자, 사람 내가 사람을 살렸다. 그습니다 자... 자, 다른 방당 할까요? 이쪽 방도 양옆도 같이 있는 거 알거든요. 자, 다른 방 할까요? 안 들어가진다고? 아, 여기 안 되네요. 딴데 뭐야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어디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뭐야? 어디 온 거야? 나 어디야? 뭐야? 이거... 아아 아! 다시 원점 복귀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밥친구 아 좋아요 자 다시 갑시다 떨어져 죽었다 야아 떨어져 죽었네요 저기는 저기는 가면 안되는 곳으로 일단 판명이 됐습니다 어, 생각해보니 나에게 없는 밀레시아 표현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뭐 아라다님이에요? 아라더님이에요? 저 김밥 아라더님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니야 누구 친? 구 팀원이 친구예요? 아, 말을 안했어아 이거 버스아 그럼 뭐 아니구나 아라더님인 줄 알았네. 자 다시 가봅시다. 한번 학교 격 아, 달려. 후 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후후후 후, 후, 뛰어. 다데려간주 리얼하죠? 후후후 이제 서점 나중에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됐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도서관 그 수정구슬 있는 쪽 가보자 오케이 아들어왔네요자 여기 무서운 도서관 있는 곳이 여기 와 수정구슬도 있어야 되는데 수정구슬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어잘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막 정모도 하고 그죠? 정모도 많이 했던 곳이고 지금부터 아, 아 맞다 노예팅, 하여튼. 노예팅 소개팅 이런 거 많이 하고 난 노예팅 해본 하여튼. 적이 없어가지고 자자 노예 카라스 나오 세상에 야, 브이로그 야. 또 이상한 각도기 이런 것 있네요. 노예 카라스 아 자기소개하시고. 진짜 마비 유저 같다. <웃음> 진짜 마비 유저 같다. 마피아도 했어요, 이아 마피아도 하는 건가? 미니 게임이잖아. 장수님 모자래요. 야 춤이 해봐, 춤이. 춤이야, 춤이. 이거요. 춤이가 뭐였지? 하는 거. 어, 춤이 기다려봐. 어, 춤이, 춤이, 춤이요. 이 진짜 추는 거예요. 진짜 추는 거. 춤삼 가능, 춤삼. 제 춤삼은? 춤삼이, 춤삼이 뭐이더라 이건가? 이거 아, 이거 춤이리고. 아 이거 응, 이거, 다리. 이거 다리를 써요 다리 나 다리를 못써 나는. 다리 막 쭉쭉. 아 귀여운 춤사 아,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야, 진...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진짜 야 잘한다 잘한다 야야 야 진짜 추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야 잘한다 아, 잘해 여러분 진짜 추는 거예요 춤와 씨. 신기해 와야춤 이제 나도. 춤이에 나도 얼추 출수 있거든 와. 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야 이런 식으로 야어야 어. 야, 좋아요 와우 달바 아야 고생 많다 카라스야 트, 풀 트래커의 단점 힘듦 힘듦 힘들어 죽음 돈 달라고 어디 지금 돈을 안 받고도 할 그런 으? 마음가짐을 해야지 진짜 의? 저번 손 손만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아자 넘어가자. 아느티어서지금 네 자, 이쪽에는 마법 포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뭔지 뭐랄지 마나 포션 뭐 힐링 포션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래 아. 이 초록색은 뭘까요? 생전 본 적이 없는 포션인데. 독. 독. 아 독. 독. 마나 포션이었던 것. <웃음> 베이스 포션. 베이스 포션. 그럴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고스도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자 다시 갑시다. 자 일단 나머지 못 가본데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아라 여기는 그 아이라가 이제 서점 판매하는 곳, 그죠? 온전한 오메포? 자 그렇지 아이라가 이런식으로 <웃음> 서점 판매하는거고요 사실 책도 별로 없어 진짜 그냥 서점이라기엔 좀 초라해 와 여기 이런것도 있었네 이제 보니까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다 신기했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탐방 얼추 봤나요 이제? 갈까요아 관청 관청도 이도 아라웬이 이렇게 서 있죠. 아라웬의 시선. 아라웬 아그 에반 에반 에반 시선. 이거 글 써져 있는데 글이 안 보여. 아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자보이십시오보이십시오 자.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자. 이쪽 제가 사전사 이쪽 보면서 하는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얼추 이렇게 한번 덤바튼을 둘러봤는데요 어, 역시 1인칭 VR로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되게 크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어, 덤바튼 둘러보는 끝났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덤바튼에서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겁니다 아, 숨바꼭질 해볼 시간을 가질거고요 어, 물론, 여러 몇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기본 룰이 있어가지고, 기본 룰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들 숨바꼭질 할때좀 약간 그럴 수 있어가지고, 자, 자, 기본 룰, 솔직히, 아, <웃음> 자, 기본 룰은요, 어, 일단, 이 주먹, 제 VR 아바타 주먹보다 작은 아바타는 음. 하지 마세요. 진짜 평생 안 끝납니다. 가뜩제 사람도, 사람도 지금 없는데, <웃음> 알죠? 양심상, 양심게임 아, <웃음> 해야 합니다. 이 주먹, 이 VR 주먹, 이것도 진짜 많이 쳐준거다. VR 아, 주먹보다 많이 좀짠만건좀 자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일단 연습이니까 처음에 연 연습 게임이니까 한이 정도 아바타로 시작해봅시다. 일단 연구를. 처음 아바타 쉬 처음에 연습을좀 쉽게 순박 국스 처음에 좀 쉽게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이 이, 이, 이 시청자분들 그 이름 태그를 다 가리고 할 거거든요. 가리고 할 거니까 안 보일 거고요. 그리고 몸을 몸을요. 어 몸을 절반 이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 절반 이상의 몸을 드러내 놓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비벼서 어디 하는거 좀 금지 자 그렇습니다 자하고요아 물론 참고로 이 덤바트 여기는요 진짜 실제 부 r 이라서 어처럼 관청이 올라가는 것도 되거든요 올라갈 수있거요 실제로 올라가는 것도 예, 허용하겠습니다 허용하고 허용하겠고요 자 그럼 뭐 여러분들의 그 일단 처음 연습 연습파니까 지금 이 아바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 연습 그 다음 파는 제가 아바타도 안볼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우리 시청자들이 도망가고 전 뒤를 보고 어 제가 안 보고 딴짓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1분 생겼습니다 1분 동안 숨어주시되 자 참고로 성벽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자숨어 숨어 숨어 숨어 가가가 자, 갔습니다. 좋습니다. 저 뒤돌아 있을게요. 자, 뒤돌아서 어이 아래 이 하늘 쪽 보게. 오케이. 자, 하늘 쪽 보면서 이제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1분 동안 이제 다른 분들 이숨으로 갔고요. 저도 어, 이제 어, 1분 동안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확실히 방금 전에 그육개자 하나 먹었는데 좀 배가 좀 많이 고프네요. 아직도 약간 아 배고프다 더 먹으면 안되겠지 살이 지금 약간 아직 좀 약간 그안 쪄인데 지금 야식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야식도 야식 먹으면 안될까 지금 오늘 방송 끝나면 야식 먹으면 안되나 내일 아침에 또이게 저거 저거 아 내일 아침에 또 제가 또일 나가야 돼가지고 야식은 또 먹기 힘들 수 있겠다 아, 머리카락 음, 좋아 찰랑 찰랑 찰랑 그래서 살찝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식은 더 먹으면 안될 것 같고 에,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금 몇시야 지금? 어, 9시 18분 좋아요 음. 아 배고프다 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뭐라좀 어? 먹고 싶네요 일단 봅시다 자 1분 지금 이제 거의 지나가거든요 자 10초만 셀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좋습니다. 자, 이제 이메이블 하구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저와 시야를 지금 공유하고 계십니다. 아, 공유 말고인데, 카메라 키게요, 그냥. 공유당 카메라 키는 게 낫, 낫더라고. 자. 자, 여러분들, 저와 지금, 사, 지금 시점 공유하고 계시구요. 봅시다. 저와 함께 시점을 보면서 이제 그 친구들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어, 잠깐만. 저 위에 뭐가 보이는데? 저저 위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 아니구나 일단 말 나온 김에 저 성탑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찾아가 보죠. 성탑 위로 올라가는 게 아마 비벼서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자 디스에이블하고 보자. 자 여기 약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살짝 어지러어요 비벼 비벼 위를 보면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라라 올라 가 올라 가가가가가 들어가 들어가 올라 가가가가가가가왜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좀 올라가 좀좀좀 제발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 올라 뭐야 이분 어 깜짝이야 내임태지 가려가지고 왜 올라 가 올라 올라 올라 됐다 됐다, 됐다. 휴자 이제 처음 올라왔고요 주변 보면서 합시다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나 볼까요 자호이 오케이 자 지붕이 올라왔고요 자 관청 위에 한번 올라와서 쭉 보면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 위에 없고요 좋아 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 보세요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도 보이시나 봐주세요 한번 자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 3인방 어디는지 한번 쭉 같이 보시죠 쭉쭉쭉 같이 보고요 쭉쭉쭉쭉 쭉쭉쭉 어디로 숨었을까 이악반들이안 보이네 어어좀잘 숨었나봐요 안 보이는데요 오와 어디있을까 안보이는것 같은데 좋아요 자 일단은 먼저 한번 그러면은 어.. 안보이니까 골목을 한번 돌아냐볼까 한번 골목 한번 어디 먼저 가볼까 어, 어디를 어 먼저 한번 가볼까 골목골목골목보자 가까운데 먼저 가봅시다 기습기습 기습. 가까운 골목길 먼저 가볼게요 자 어디있을까 이 친구들 도망가면 안된다 들어와 있나? 자 어디에 숨었나 봅시다 오 구석구석 탐방 을 해봅시다 창고로 이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동하고 댕기안 됩니다 이동하고 댕기안 돼요 도서관에 숨었나 혹시? 도서관에 숨었나? 이쪽에 안 보이고 진짜 이름표를 가려놔 가지고 진짜 안 보이네요.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안 보이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왠지 이런데 버그존에 숨었을 것 같은 느낌이지. 문뒤 버그존 없네. 어디있을까? 아 찾기 힘드네? 뭐야 어이씨 찾기 힘들어요 오케이 좋아요 나쁘 일단 초반이라서 약간 좀 힘들어 좀더 일단 책상 앉아서 하자 어우 힘들다 배고프다 찾으러 가볼까요? 보자 어디있을까? 성벽 위에 성벽 밖으로 나가면 안되고 가만히 계셔야합니다 주석 이런데 숨어있는거 아니야? 아마? 아직 맵 절반도 안찾아서 조금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뒤져봅시다 자이쪽도없고요 성벽 밖에 나면 안되고 당연히 자 이쪽도 없고 없고 어디있을까? 이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안돼요 어, 어디 있을까, 이 양반들이. 아, 오, 잘숨었어 방금 제그아바타그렇게 그렇게 찾기 어려운 아바타는 아닌데 방금제 그 아바타들이 아이고 그게어게어려운 아바타들은 아닌데 자선떻 꼬여가지고 잠깐만요. 자구석게석떻석어석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여깄니, 여깄니, 풀숲에 막 숨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봐, 잘 봐, 잘 봐야 돼. 어, 처음에 다리 보였다 거라. 처음에 다리 보였다고라 보자 일단 보자 한번 오 찾기 힘든데 오참 이거 자 어디 있을까 어? 웬만한 다 찾았나 아니 아 이쪽 학교 쪽 학교 쪽 아직 안 찾았습니다 학교 쪽야한 명도 못 찾았다 아직. 한명도 아직 못찾은애반데 수상한데 분명 애반데 이거 보자 어디있을까 나와라 어다 찾은거 같은데 이 슬슬 뭐야 뭐야 어있어 어디갔노 어디갔노 어디갔노 야안 보여 어디 있어 야와 <웃음> 이거, 이거 이렇게 찾기 힘들다고 이게 어디 갔루 아니 한 명을 찾기 힘들어 아이 세상에 올라가 봐. 님들 힌트 좀 줘봐, 힌트 좀. 많이 한명못 찾았다고 내가? 싫어한가? 한명못 찾은 거 에반데? 뒤질만큼 뒤질만한데 한 명도 못 찾았다고 지금? 수상. 올라리오? 올라리오, 한 명도 못 찾았다고? 초록색 몸 뭐, 모양이 돌아가는 거 봤다고요? 나 아닌데 초록색 뭐 뭐냐? 그 뭐야 어디 있어? 뭐야? 오 어디 갔 누? 봤다고? 어디 갔 누? 어걔 누? 힌트 힌트 힌트. 어디지? 아니, 한명... 뭘 찾기 이들어 지붕 위에 있는이 양들? 초반에 내달려 한다고? 자, 초반에 내가 여기서 있었어 여기 시야 있다, 고 그럼 여기, 시, 여기 시야는 너무 좀... 너무 좀...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구석구석 잘 보라고요 구석구석 이미 잘 봤는데, 이상하네 몸 몸을 드러내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몸을 막... 끼워놓으면 안 되는... 야! 찾았다! 팀원 찾았다! 야, 찾기 힘들었네.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허허. 자, 팀원 찾았고요 좋아요. 한면찾았고요 찾은 사람은 광장에 가있어요. 아 따라오든가. 다른 사람 가려주면 안 돼, 대신에. 다른 사람 가려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지 자, 팀원 찾았고. 아 진짜 구석구석을 봐야하나보다 진짜 진짜 구석구석을 진짜 구석구석을 봐야하나봐 어딨니 카라스랑 아셀린 힌트 좀요 힌트 어딨니 구석구석 다 봐온 중 지금 뭐야 아 갑자기야 근데 못 들어가고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걸 못 보나 <웃음> 형도 못 봤잖아 나무 위에 숨어 있는 막 그런 거 아니겠어 설마 이재옴 <웃음> 어디지? 파란색 철창 인트라고요 히오스 정말 최고라고. 히오스가 또 파란 색 철창? 이거 없고 어어 있을까? 파란색 철창이 뭐한두 개가 아니어서 일단은 자 어? 이런데 있다고 설마? 아니지 없지. 어 학교 아니라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더더막 깊게 알려주시면 안돼 다들 자리에 박형님 맞지? 나랑 같이 에 어서 오시고요 의류 좀 어딘가라고 너무 저거 아니야? 어 달리 달림 안녕하세요 달리 미신 거아야 지금 잠깐 잠깐 지금 방송 컨텐츠 게임하고 있어 잠깐만요 숨바꼭질 의류 좀 어딘가? 어찾으시오 기다려봐 의류좀 여기잖아. 이거 어딘데? 자, 의류좀 어딘가라고? 야, 진짜. <웃음> 야, 방송 편하게 한다 너. 어? 앉아 있고. 와, 아, 어? 야, 잘 쉬었니? 아주 숨바꼭질인데 그냥 편하게 잡네 그냥. 고석에서 그냥. 어? 야, 진짜. 이 조그맣게 변신한거 이걸 또 뭐라고 할수 없고 이걸 진짜 방에서 보여줘가지고 야와 이거 봐봐 의류점의 구석이 짱박해있는가봐 이거 와 진짜 오케이 마지막 한명 아셀린 찾읍시다 아셀린 아, 파란색 철창이 힌트라고 해서 파란, 파란 철창이 힌트인데 파란색 철창이 뭐 한두 개 아니긴 한데 근데 찾아봅시다 파란색 철창이 힌트라고 없죠? 의 있을까 의 있을까 자 한명만 더 찾아 한명만 아니 이게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게 뭐냐면은 저이 양반들이 진짜 꼼수 쓴얘얘들이 꼼수 쓴것도 아니야 그냥 캐릭터 뭐짝 조그만 애들인데 그냥 누워 한명은 누워있고 아 둘다 누워있을지 누워있는데 안보이는 시선했 있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거니까 어이가 없더라구까 일단 찾아보자 진짜 정석대로 숨었다. 자찾아 어, 어, 찾다. 오 족제비 신사. 야 다들 구석에 있구나 뭐, 뭐야뭐 비밀 지이야 다들 구석에만 있어 이렇게다야 어? 진짜 다들. 저, 진짜 다들 구석에만 이렇게 많이 있네. 저다찾습니다 오케이. 야다 찾네요. 아 로미달리 달리 저기 계시네. 아 자 일단 그화면도 키고요. 온 온. 오케이, 자 나오죠. 자 이거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아 달리 안녕하세요. 인사를 제가 못드렸네요또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어 잠깐만. 잠깐만. 킹짱. 자 일단은 아유 잘 숨었다. 근데 다잘 숨었다들. 이게 참 어떻게. 어떻게 진짜 애매하게.. 일로와 일로와 다 일로와 다시 야, 일로와 일로와 아 일단은 진짜 샜다 잘 숨었다 이게 애매 이게 참 뭐라 할 수가 없어 내가 혼낼 수도 없어 그냥 그냥 숨은 거잘 숨은 거야 되게 화가 나는데 내가 되게 화가 나 진짜 진짜 아 진짜 화가 나 이거 근데 마음만 뭐 이거 솔직히 님들이 캐릭터만 그냥 눕힌 거잖아 요 서있고 오늘 이게 솔직히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캐릭터 거지 같은 것만 가져오면은 진짜 숨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 아, 찾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거. 와. 맞아요, 너무 여기 구석이 많아. 야, 구석 찾기 힘들다. 오케이 일라운드 음, 음, 오케이 렇게1라운드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 오케이. 일라운드 이 정도 좋아.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아 다음 거 아바타를 보고 할까 이거 아니면 보지 말고 할까 이거. 이거봐 이런 걸난 죽는다고 이런 겁나 진짜. 못 찾아 이런 거. <웃음> 또 <웃음> 탓나바카 아니었어. 아까 저게? 같은 아, 탓나바타랬는데. 아니야. 저건데? 응. 고양이, 고양이인데 고양이? 어. 아니 고양이였어. 저걸로 했어. 이거. 당첨자 이거 있지요. 어. 아, 어, 아까 시작하기 전에 탓나바타랬잖아. 이제 다음 아. 라운드에서는 또 바꿔 드려야죠. 와, 힘들다. 좋아요. 아, 이걸 그럼 아바 이번에 아바타 안 볼게. 아바타 안 보고 아, 좀 어렵게. 오케이. 어렵게 쓰면 대신에 힌트가 한 내가 너무 힘든 시 힌트를 내가 말할게 알았지 대체 이번에 진짜 어렵게 극악으로 어렵게 숨어 알았지 나안 볼게 아바타 하지 안 볼게 오케이? 아바타 하지 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자자 자, 아바타 하지 안 볼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나 작은게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숨었을 때의 시선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숨었을 때의 시선 그냥 하늘? 하늘? 제 목소리가 들렸나요? 하늘 <웃음> 어둡고 침침했어요 네 들리, 너무 잘 들렸어요 아 진짜로? 와 잘하셨어라니 한 3분의 2쯤 들려거민요. 야더바트 숨을 곳이 있으겠지. 숨을 곳 많죠. 자 지금 혹시 v h c 함께 참여하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 혹시 혹시 사실 지금 더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오시고요. 아, 이번에 다음엔 또더 아바타 어려운 걸로 숨으실 건가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무섭다. 저는 저는 땅.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벽 밖으로 나가면 안돼. 대신 성벽 위에 숨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버그존. 어제 아, 그 도서관 그치? 더 더마튼 네? 도서관에 버그존 있었거든. 그거 하면 안돼 알았지? 네네. 아 달리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늦었네요 이제 또 어. 하느라. 달린 혹시? 음? 어, 이분, 이분. 뭐해, 위에... 아 기본 이부. 뭐야 뭐야? 여기 위에. 아 오케이. 저희가. 아 저분 죄송해요, 제 지인인데 죄송해요. 아, 그 몰라서. 저희가 지금 숨바꼭질하고 아, 네. 있는데 혹시 한번 같이 네. 참여하실래? 제가 <웃음> 찾는 건데. 약간 좀 숨으시면 약간 지루할 수 있긴 한데. 어... 네. 하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저 어차피 마비노기 캐릭터니까. 이 그... 가메이를. 맞아 맞아. 그아 참고로 지금 방송을 좀켜주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찾다 어려우면은 이 힌트를 한 번씩 요구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힌트를 좀 살짝 살짝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신 김에 오! 이 이분도 같이 할까요? 이분도 어, 이 친구분도. 이거는 좀안 보이잖아. 뭔데 이게? 이게 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뭐, 고양이, 이 고양 있어. 뭐가 있어? 어 아이, 아, 여기 여 야, 뭐가 있나? 야, 뭐가 있어? 뭐가 뭐가 있어? 뭐가 뭐가 있어? 뭐가. 내야안 돼, 짱큰 걸로 라 저런 게 진짜. 깬쩡. 좋습니다. 자. 이건 아 잠시만, 잠시만. 아바타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 너무 작다 이데 너무 힘들다 저거는 저 저거 솔직히 우리 제 지금 V R 아바타 주먹보다는 작은 거안 됩니다 지금 이 주먹보다 작은 거안 됩니다 이 친구는 마빈오기도 몰라요. 괜찮아요 어차숨숨꼭숨꼭 아, 그냥 숨꼭저거는한어 좋아요 일 또 팀장님은 네, 잠깐 볼. 아니 뭐 참여하시는 건가? 일단 뭐 넘길까요, 그러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자, 아바타는 제가 시작하고 바꿔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1분 동안 숨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카메라 좀 바꾸고.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자, 네브 이번에 롬이다니까 자해 가지고 자, 네브니사마 하도록 극악의 어려움을 한번 해 보겠어. 극악 모드. 극악 모드. 오케이. 자, 저수자 이제 자, 이제 숨으세요. 호이호이. 호이. 자, 숨으세요. 가세요. 가세요. 숨으세요. 숨으러 가세요. 자, 저저 숨고요. 자, 자, 일분 지금 몇 분이야 지금? 지금 9시3십분이니까자 이번에는 이번에 극악 모드입니다. 극악 모드라서 어,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왔다 스모도 상관없기라고 하냐? 물론 제제이 주먹 주먹보다 작으면 안 되고요. 이 솔직히 이 아바타 주먹보다 작으면 좀 그러니까 이건 양심이 없지 이건 좀이 주먹보다 작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몸의 절반 이상을 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좀 약간 그 제가 힌트가 필요할 때마다 힌트를 좀 이렇게 달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물론 덤바트 성벽 밖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성벽 밖에 나가시면, 나가시면 안되고요. 버그 전에도 숨으시면 안되고요. 몸을 낑겨넣는다 이런 것들 약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보자 물론 그 건물 위에 올라가는 거 가능합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는 것도 다 가능하니까 아시고요. 자,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실지. 음. 자, 이제 한, 어, 1분 지났는데 10초만 더 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약이 많아? 야, 찾기 겁나 힘들어, 지금. 자, 10초만 세볼게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찾아다니는 시간 가도록 하고요 UI도 다 네임도 뜰게요 좋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어? 제숨는거야 보... 뭐야? 아니 못 숨은거야? 봐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못 숨은거 같은데 못본척 해줄테니까 다시 숨어 다시 다시 내가 좀만 봐준다 못본척 할테니까 다시 숨으세요 어, 방안 좀 보인거 같은데 한, 한 20초 정도 숨을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숨으세요 자 다시, 자 다시 10초 정도 10, 9, 8, 7, 6, 5, 4, 3, 2, 1땡 좋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다시갑시다자 이번에는 여기 숨을쉬 하고 어디로 쓱 하고 쓱 봐, 쓱쓱쓱쓱 봐, 쓱 봐. 쓱, 쓱, 쓱, 자 저를 피해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 자리 딱 계셔야 돼요. 매너 양심 알죠? 자무언제 근처에 숨어 있을 리 없을 것 같고 자 근처부터 한번자 설마 어 뭐야 이거 깜짝 왜열리나 싶었다 자 구석구석 다시 볼까요 구석구석 아, 숨었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위도 한 번씩 찾아 산늘 위도 한번 찾아보고요 구석구석 구석 진짜 구석구석 진짜 진짜 잊잡듯이 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 어 뭐야 어 있지 않냐? 아, 아, 아 캔짜 <웃음> 너무 조금 봤다. 이거 이분한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야 저거 저, 저 참여 저거 찾는 것도 신기하다 저도. 자자 찾아, 찾아 찾아 찾아보자. 자,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잘봐잘봐 하늘 위에서 잘, 잘 보고 자, 자 지상부터 좀 찾아보자요. 거의 지상에 숨었겠죠 아무래도 야 구석 구석, 구석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잘봐잘 봐. 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데 있을 수도 있거든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올라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오! 오! 올라, 올라.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가 올라가 올라 안올라가 지네 나중에 갑시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구석 좋아 이쪽이 없구요 이제 클리어 자와 있나 자 있나 구석구석 잘봐잘봐잘봐이 양반들 어 오예 하면서 나아서니 샀다. 아, 이게 너무 쉬었다. <웃음> 아, 너무 여기는 쉬, 너무 쉬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따라다니거나 해주시고요. 자, 다른 사람 봤어요? 아, 못 봤다. <웃음> 못오 좋아요. 자, 다른 사람 아볼까요 일단 햄스 찾고요. 이런 데 있을 수있어 이런 데. 건물 위에 숨었을 수 있어. 자, 초정밀스, 초정밀, 꼼꼼하게 살펴요. 꼼꼼하게, 아, 세스코처럼. 꼼꼼하게, 꼼꼼하게, 꼼꼼. 뭐들하고, 자, 자, 꼼꼼, 꼼꼼, 꼼꼼하게, 꼼꼼하게. 자, 이쪽이 없는 것 같고요. 올라갈 수 있니? 그렇지, 이런데 숨었을 수도 있거든 이런데, 이런데 창틀, 요런데 숨었을 수 있어. 이런데, 딱 걸렸어. 가자, 허이, 주변 주변 봐. 아, 아, 이거, 이분 아니고요. 딱자 보자. 자, 안 보이고요. 로데 과학수사대, 안 보이고요. 좋아요. 자, 혹시 성벽? 성벽 위로 못들어가나 뭐, 뭐 오케이 넘어가고 자 절반도 안 들러봤거든요 아직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없고 쿠사쿠사 쿠사쿠사 잘봐 쿠사쿠사 어 야호 야 찾았다 자, 팀원 찾았어요. 오케이. 와, 아, 와, 이번 거는 찾았다. 좋아. 그래도 잘 찾았다. 좋아. 이분들 패턴이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카라스끼 제대 카라스 거 약간 어렵거든 얘겠고. 약간 걔 누워 있어 가지고 아, 카라스님 진짜 어, 제일 쉽다고? 카라스 님은 진짜 라고 대놓고, 뭐라고? 대놓고 <웃음> 있다고? 자, 아마 또 뭘로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대놓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대체. 이거 못 찾으면은 접어야 함? 하나 저버 하나. 거야 돼. 그 정도야? 이면바튼자 도서관. 아, 버그존은 안된다 했죠, 제가. 버그존 안 된다 했고요. 혹시 막 유니콘 위 이런데 올라간 거 아니야, 막? 보자. 책상, 책상 밑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정도야 세상에 어디길래 제 문틈 뒤 넣고요 자 보자 문틈 뒤 에... 어디 있을까 꼼꼼하게 봐 꼼꼼하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꼼꼼하게 어디 보자 어디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분들 이챗 이미 챗 이게 뭐지? 이미 그아슬림의 이런 분들을 이름을 켜 놓고 있어 가지고 어디서 뭐 봤을 거야. 어 내가 안 보이는 거지. 좋아요. 진짜로 이거는 대놓고들 대놓고. 자, 대놓고 있다고 하는데 나 잡아 주세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나도 못 자, 봅시다. 진짜로 잡아 봐 주세요 하고 가만히 구석구석. 있어요. 계석계 구석구석 잘봐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어디에 있을까 자 구석 구석 어 이런 데 있는 거야 막 이거 없네 성벽도 한번 쭉 둘러보지 나중에 어디에 있을까야 어디에 있을까 어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잘봐잘봐 구석 구석 잘 보고 잘 봐. 잘봐잘봐 잘 봐. 로미 달림도이 근처에 계시던데, 어디 계실까나? 그죠. 어,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 어디 있을까? 아, 뭐야? 뭔데? 아니, 대놓고 대, 뭔데? 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대놓고 있다니까요. 몇 번을 방언제 이런 방언제 이런 이런 이런 통이 있었나? 오, 아니 통이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오, 아니 근데 이런 아바타도 어디 찾았다. 나와 나와 나 나와 나와 나 아, 머리채 나와 나와. 야, 좋았다, 야 센스 좋았다, 야 <웃음> 센스 좋았다, 센스 좋았다. <웃음> 아, 좋았다, 야 좋았다, 야 진짜 몰릴 뻔. 너 진짜 가만히 있어, 몰릴 뻔 했다, 진짜 너 너무 움직였어, 너무 움직였어, 가만히 있어, 몰릴 뻔했어. 일부러 일부러 찾아달라고 움직이지. 야, 대놓고 이렇게 또 좋아요. 마지막 이제 달, 로미달이 남았고요. 서 만든 거야. 아, 맞아, 로비 달림, 로미 달림. 자, 가시다 아직 그맵못 찾은 데가 많거든요. 대놓고 있다니까 진짜 저렇게 대놓고 있네. 야 아이디언 아이디언 좋았다. 그런 거 좋았다. 되게 어. 나이스했다. 자 달림을 찾아보자. 로미 달림을 찾아보자. 자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나? 이분이 부해체 또 고인물이셔가지고 어디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도 없고. 일단, 일단 지상부터! 지하는 나중에 싹다 싹다 뒤져봐 싹다 싹싹 뒤져 싹싹 이잡듯이 뒤져봅시다 이잡듯이 얘도 없고 자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종탑위에 아니 종탑위에는 글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어. 여도 없는 것같고요 자, 뒤져봅시다, 뒤져옵시, 뒤져봅시다. 보자. 싹 다, 슬슬 거의 찾아가긴 한데, 아, 메리다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에, 보자. 안 뒤진 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아직. 자, 보자. 아이고. 자, 아마 이분들은, 어, 뭐야. 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이분들 반응이 수상한데 이분들 이분들 반응이 수상한데 아니, 아니 진짜. 이분들 반응이 수상한데 이거 이거 진짜데. 이분들 와. 이거 안 보인다고? 다 보이는데? <웃음> 와. 이분들 반응이 수많지 뭔가 숨길려는 듯한 조작이 약간 보이는 느낌이 약간. 저분은 아니겠지? 저분은 아닌 것 같고. 자, 뒤져 봅시다. 어, 보자. 구석 구석. 다 뒤져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케케케케. 어디 있을까? 이제 아바타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일단 만나봐야지. 알것 같은데. 제가 마, 제가 찾아보고 맞다면 말 맞다 말으세요. So funny. 어디 보자 한번 어디 보자 구석구석 아 오시알리 안녕하세요 숨바꼭질줄 숨바꼭질 누가 들어왔지만 모르겠고 한 차례 지났다고요? 한 차례 에 지났다고요 제가 있던거는? 호호 자 그럼 이제 올라가 봐야 돼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제. 이제 옥상을 한번 조경해서 봐야 돼 한번 아 맞다 안 바꿨다고요 세상에 자 한번 봅시다 허요요요요 오케이 페이트 계통도 있어 조미일요자 봅시다 위에서 한번 쭉 볼까요 제가 달림 있던 곳에 한참 을 지나쳤다는데, 어디 보자. 옥상, 옥상, 옥상에도, 옥상에도 안 보이고, 한참 이런... 이런... 아, 이 어디가 어디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순찰 한번 했거든요. 순찰을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요쯤에... 요쯤 라인이 있다는 느낌인데, 약간 지금 요쯤 라인이 있다는 느낌인데, 옥상에 위 이제 보이는 것도 없고... 음. 습니다. 일단 힌트 주셨어요. 한참전에 있던 거 지나쳤다라고 하셔 가지고. 설마 저 학교? 자, 일단 한번 아이, 저저저저저저저저저0 0쪽으로가 보자. 300쪽. 저저저저저저저 저. 오케이. 저저저저저저저저 okay. 아, 300쪽 가자. 오케이. 아, 이거 못 지나간다고 싫어냐 자, 뒤져 봅시다. 우디에 계실까? 우디에 있을까? 우디에 위에서 아래로 보면 좀다르나 자, 그래서 점프! 오케이 올라가봐 건물 위에 올라가는 것도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어디 계실까? 페이트 아바타 많아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이쯤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어디 계실까? 대체 올라오자.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어? 아바타 안 바꿨다 진짜. 요 아바타 안 바꿨다고 안 했어. 아바타. 공중부양! 그렇지. 어디 계실까? 어, 찾다 야호! 아, 나이스! 야. 어려워서 어려워서 역시 지붕 위에 역시 안녕하세요. 지붕 위에 있을 거라는 게 좋아요. 다 보이시죠? <웃음> 아이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바로 지나가셨네. 아, 못 보시다. 진짜 그렇겠다. 진짜 겁나 웃기겠다. 것도 못못 보고 지나가는 게. 예. 이 스마트컵지 묘미야, 이게 진짜. 어?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자아 좋습니다 자 오시아 님도 늦게 오셨지만 일단 오늘 일단 오늘 컨텐츠는 딱 여기까지 딱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아, 저도 이쪽 보면서 마무리를 또해야겠다자 자, 일단 아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체또 이렇게 순발곡 참여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들 네. 센스 있기다 잘 숨어있어 가지고 잘다 어땠는지 한번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컨텐츠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우리 그 아셀린 어떠셨나요 오늘 이게 숨바꼭질 같은 데아 에... 너무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아... 진짜... 뭐지 <웃음> 그마비도기 안에서도 숨바꼭질을 하자기 때외트에서 이렇게 돈 받은 배경으로 하니까 너무 아. 어... 어 어디, 아, 됐다. 감사합니다. 어떻두 번째, 됐다. 두 번째 숨는 거 조금 약간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 아, 알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준것 같았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티모, 티모 어땠어요? 어, 첫 번째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려운 데가 많았고. <많아서. 웃음> 그 시간이 좀 겹치지 않았나 아. 좀더 발전을 하고 가서더 어려운 한 바구 빌딩 기를 오케이 전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 야카라스 그래 이거 너 안에 따로 또 아바타가 있니 여기 안에? 고기대밀어아 있네 이렇게 와 이렇게 있네 뭐 이런 거 많으면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야 다시 그거 해봐 다시 해봐 야 머리끄덩이다 잡아대기기 머리 머리 끄덕이 <웃음> 야, 잘 숨었다. 그래 야, 너 오늘 소감 어디 카랐어? 대킹질고 머리 어하고 있었는데. <웃음> 야. 안 d e t e t e 으면라어 진짜. 몰랐어, 진짜. 아니, 계속 사람들이 다 요쪽이 여기인데, 여기인데, 하니까 아니야, 진짜 몰라, 진짜 진짜 몰랐는데... 아, 아 진짜 왜 그랬어? 그랬어요. 진짜... 아, 너무했다... 아, 너무 어? <웃음> 아, 이사람들이좀 약간... 어. 오늘 백동 알차다. 아, 진짜 너무하셨네그 어,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그오늘에오늘들 오늘의... 오늘에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이거 의 오늘의... 오늘의... 오 아이, 아이 처음 그냥 처음 숨었는데 어찌저찌 마지막까안네요 어, 맞아 <웃음> 처음인데 마까안가지고그 그걸... <웃음> 제가 게잘 숨었나봐요. 아, 맞아 좋다. 아, 아, 지금의 구설 잘 숨었어. <웃음> 네. 아 다음에 오늘은 지금 이 컨텐츠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시청자가 별로 없지만 다음에 이걸로 잘더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더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자 일단 VRT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VRT 이렇게 해서 지금 덤바트 마비, 덤바트 탐방 끝나고 숨바 꼭질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일단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녹판을 일단 먼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 또 만나요. 안녕, 로바. 안녕. 로바.